자 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운둔자 더빙영상입니다 방송 안킬 때 이렇게 운둔자를 하고요 일단 천장에 써가지고 어. 환자한테 극한번 묻혀주는데 자꾸 날먹을 해가지고 거리가 안 좁혀지죠. <웃음> 한번더 시도해 봅니다. 아 근데 이번에는 좀 짧게 해가지고 안 맞았죠. 이게 약간 어좀 조절을 잘해야 해가지고 맞추기가 어렵네요. <웃음> 와 이게 너무 날먹 아니야? 어... 네, 여기서 한자가 음. 길을 안봐가지고 음. 네. 거리가 좁혀졌는데 음. 여기서 저다한번 했는데 이게 중앙이 막혀있어가지고 저거는 음. 좀 조심해야할 것같더라고요 다음부터도 네. 초반에 애들 50초가 지났기때문에 대신 맞으셨죠 3명이서 그래서 시간은 더 걸릴 것 같고 플래시! 아... 한대... 아 여기서 한대라도 때리기만 하면은 1, 1단계가 쳐가지고 차기 때문에 죽인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맞으면은 한대 없거든. 아... 진짜... 일단 초반은 개망했고요 어... 아주 큰일났죠. 이제 따라가요. 해독기는 안도하고요. 음, 인격... 그래 인격 얘기는 안했구나. <웃음> 파란색 묻혀놓고 대기하는 거, 인격은, 12시에다가, 어, 지명, 붕괴, 광고파 1입니다. 야, 뱃속에 한놓고 이렇게 12시, 이렇게 나니다 <웃음> 야, 잘 피해. 어. 난 분명히 빨간색으로 있었단 말이야 아 근데 갑자기 파란색으로 된거야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뭐야 이게 파란색이야 하면서 바꿨는데어유좀 음, 아, 엇가기가 아닌가 아, 분명히 빨간색인 상태로 위로 올라갔는데 그게 바뀌어있더라고요 아, 공중에서 바꿀수가 있나 아 공중 올라가면서 바꿀수가 있나 뭐어쨌든 슈퍼 포탈은 타면 안되기 때문에 일단은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탈퇴 주죠 여기는 안광베이크 한번 나이스 음. 아. 남은 회복기 두개에다가 지금 회복기 상태가 많이 안좋죠 두개에는 거의 다들어간 상황 바로 오른쪽에 앉혀가지고 앉힌 다음에 슈퍼포탈 부수고 저기 샤머니 잡으러가죠 지금 관전이라 안보이는데 저기 샤머니가 다리쪽에서 유명속에 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구요. 이 슘포포탈에 있어가지고 포탈이 두 개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포탈이 네, 오질락이 많구요. 세 개나 다 있어. 그냥. 무시무시 앉아서. 데 네. 그리고 바로 다리 해독기 잡는 거 보였으니까 올라가서 슛, 텔레포트 해줍니다. 맞아요. 뭐 맞춰놓고 바로 잡을 수 있으면 좋은데 여기서 이렇게, 아, 나이스. 여거는 플래시로 잡죠. 음. 어, 애들 그, 그 바꾸는 속도 뭐야? 개빠는데. 이거 빨리 안 치고 애들 저기 치료하고 있으니까. 하. 빨갱 해가지고... 흥? 흥 들어보죠. 어차피 세명에서 나눠 먹는 거기 때문에 안 죽거든요. 음. 나이스 네. 너는 왜 아대야? 어우야... 지금 아드가기 다리 쪽인데, 저것만 좀 막으면, 막으면 좋은데, 막을 수 있을까요? 음. 예전에 샤먼이랑 환삼산이랑둘다 빨갱이기 때문에 환자한테 빨갱 먹고, 딱하면은세 명, 당신 죽겠죠. 환자는 안되겠지만은 일단 두명 지렁이 만든 다음에, 네. 좀더 운영 갑시다. 다리 쪽으로 끌고 와가지고. 음. 최대한 안치도록 해줘요. 약간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계속 연출되는데, 샤머니는 곧잘 빠질 거고. <웃음> 어... 약간 어렵죠. <웃음> 음... <웃음> 이거는 3은 잡자. 어, 3은 잡고. 환자는 높여준 다음에. <웃음> 이거 아드각 아닌 줄 알고, 아드각인 거못 봐가지고 온 거거든요. 근데 아드는 켜주고요. <웃음> 출구 길이 연결해 놓고 샤몬 잡으로 갑니다 계속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계단 쪽에 파란 글 맞춰놓고 내려가기 때문에 쭉 따라가고요 요거는 마무리 아 그리고 샤몬이가 잘 빠진 거를 알고 읽기 때문에 붙지 않고 바로 출구 쪽으로 갑니다 최대한 멀리 가지고요 근데 바로 앞쪽에 탐사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탐사원 잡으면 되긴 하죠 이렇게 텐트 되기 때문에 이것하나 사가지고 이거는 약간 빨간극 해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냥 생각해 줍니다. 그리고 솔직히 많이 힘들었던 판이기 때문에 아뭐 무승부 해도 상관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딱히 어.. 용병하고 환자는 그냥 내보내주고 이렇게 무승부만 할라 했는데 환자가 자꾸 욕심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환자 잡고 갑니다. 애들이 자꾸 튀어나오면은 아주 못삼쓰네 이러고 캠핑하면은 이기죠 어 캠핑하면 이기거든요 근데 약간 약간 여기서 뇌절해가지고 어 따라가버렸어 용병이가 생각보다 멀리 가더라고요 아델을 쓴건 아닌 것 같은데 어.. 생각보다 빨라가지고 음.. 뒤따라서 가는데 여기서 또 공수 콩고추를 당해버려 그래서 환자까지 놓칩니다 망.. 망했죠 거의 일단은.. 삼사원한테 어.. 삼사원.. 그거는 약간 좀 운.. 운 좋아하는거 같은데 삼사원이 파란 끌을 먹어줘가지고 그냥, 예.. 다시 죽었죠 잘감사합니다 네, 삼사이니 감사합니다. 음. 어, 음. 개꿀 음. 이거는 용병이는 어, 나갔구요 음. 아니었음 이거 졌을 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듭니다 음. 네, 무승부라도 하기 위해서 음, 무승부 해야지 어, 네, 샤몬이 오른쪽 보이니까 어차피 운전자는 기동성이 좋기 때문에 풍탈돼도 음. 금방 따로 잡는단 말이죠 그래서 샤몬부터 잡기로 일단 한번 해봐요 도망가니까 사한거멋지놓고 이거는 돌아오는거 대기해가지고 어, 한번 기다렸다가 사격 네, 사원이 잘 빠졌기 때문에 이어가는 탐사원이 들러갑니다 제가 업대매너하고그아홉시도 없기 때문에 분노도 없어서 좀 아슬아슬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멀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존지 스킬로 도망가면은 할라 했는데 어 얘가 반대로 봐주니까 일단 빨리 맞춰놓고 마무리 해줍니다. 오 마무리 그리고 들어서 묶어주면은 마무리. 근데, 샤머, 근데 주변이 의자가 없어가지고 의자를 다썼거든요 네. <웃음> 의자가 없어 저기 중앙에 하나 있는데 갈수있을 때는. 뭐 그래도 추구 쪽으로 가면 은 막을 수 있긴 한데 약간 우려되는 건 그거죠 중앙이 지감이라던지 저기 다리 쪽 왼쪽이 지감이라던지 샤원이라 호탈 타고 도망가면 은할수 있단 말이죠 <웃음> 음. 아 다행히도 안쳤네 네. 그래서 깔끔하게 사이나드 3킬 로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운용하면 은 좋은거 같네요 제가 다음판 가보죠 자 이번판은 레오의 기억이고요 바로 연결하고 뛰어갑니다 이번에도 인격은 아까랑 똑같은 인격이구요 일단은 스폰이 여기 오른쪽에 작은집이 바텐더고 저기 중앙이 환자였기 때문에 바텐더 보다는 환자를 잡는게 어떤가 싶어서 일단 환자좀 따라가요 어, 환자가 빨간 먼저 먹어줬죠 음, 바로 파는극 맞춰주면 한 대각이 나오는데 음, 망설임없이 바로 발굴이 써가지고 사각각이 안나옵니다 안건 가려주고 거리 잡혀줍니다 근데 잘 안통해 여기 산새 나오죠 한대 한데... 근데 세명에서 나눠 맞으면은 생각보다 딜이 너무 작아가지고 어 그리고 여기에서 환자 계속 따라가면은 갈고리 쓰고 이층으로 올라갈게 뻔해가지고 그냥 여기서는 타마... 바텐드 잡으러 갈게요 창틀에다가 파란각 맞춰놓고 환자 뿜어주고요 그럼, 넘을 때, 스톱 먹죠, 한 대. 그리고, 지금, 세 대, 세 대, 두대 맞았기 때문에, 이 정도 피가 지금, 그냥, 일반 평타 한대 맞으면 죽는 피라서, 지금 연기를 잘 해줘야 해. 못 맞, 못 맞추는 척 연기해주고, 어, 플래시 평타. 약간, 이런 연기가, 생각보다 중요. 어, 아니면은, 플래시 쓰는 걸 알기 때문에, 데드 하드라든지, 뭐라든지, 뭐, 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무마초 인사 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그 같은데가 파란극 먹으면은 약간 큰일나지 다른애들이 <웃음> 굽혀주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용병이가 첫 오그로 구출올때아들치고 맨날 지갑 들어가는데 솔직히 이거를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거냐면은 용병이 미쳐보였죠 그리고 계단 앞에다가 그냥 파란극 하나 파란 깔아두면은 무조건 말만 그냥 허쇼! 그리고, 낙형 <웃음> 그리고, 궁팔격은안 되지만, 네. 아쉽게도. 안 맞고요. 용병이 올라가는 거한대더 노려보죠. 하는 거맞히고 올라가는 거에서 내려치기. 한 대. 그리고, 창틀 넘어로 저기, 위쪽에다가, 어, 바텐더 어디로 가는지 보였죠. 발자국만 봤는데, 왼쪽인가 오른쪽인가는 못 봐가지고, 왼쪽이 없으니까 음. 여기 없으니까 <웃음> 오른쪽이죠 어. 오른쪽으로 가요 음. 그니까 여기 서만 있었네요 반전으로 음. 하니까 잘안 보인다 <웃음> <웃음> 실제 플레이 영상으로 가져와야겠네요 어. 다음부터는 그게 음. 좀어 음. 보기도 좀 편할 것 같기도 하고 <웃음> 아무래도 어. 음. <웃음> 용병이가 어, 도망가는데, 저기 지명수배로 애들 치료하고 있는 거 알기 때문에, 이거 빨리 잡으면 이득이죠. 이거는 이 존재감은 약간 그 거리가 있거든요. 쓰고 바로 연다 하면은 그 45도 각도로 내려가기 때문에, 대충 위치만 알면은.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환자만, 우회분만잡으려 우비, 했는데 갑자기 용병이가 해독기 잡아가지고, 의도치 않게 어, 같이 죽는 상황이 발생했죠. 이거는 음, 환자가 빨간 거 먹었기 때문에, 빨간 거 용서 한데 아, 죽네요. 까비. <웃음> 음, 이건 바로 앉히고 2층에서 용병이 잡으러 갑시다. 위에 쓰러져 있는 거 보이죠? 아, 관전이랑 안 보이는구나. <웃음> 아, 일단 일어났으니까 치료해줬죠. 저는 네, 파란 극 해서, 따라 맞추게요 맞춰주고, 이게, 멀리 있는 거는, 못 맞추겠다, 라고 하기에, 그,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여기, 운둔자 목, 그 정수리 보이죠? 정수리가 에임 쪽이에요. 그래서, 이 정수리 대고, 차징 굳이 안 해도, 정수리 대고 쏘면은, 어, 맞아. 대충. 어, 대략, 정수리 부분이, 에임이니까, 막, 카페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 은둔자 할 때, 뭐, 에임, 앱? 뭐, 그런 거 한, 다는데 어, 굳이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이제, 정수리에다가 하면은 좋습니다. 용병 해롭게 돌리기 때문에, 마무리 해주면은 됩니다. 휴지. 네, 바로 다음 판, 한 판, 한판더 하러 가죠. 어, 더비 가니까 자막 안 쳐도 돼서, 좋네, 이거. 그건상당이고요 바로 연결 한번더 해주고 예, 연, 연결이 무조건 올 랜덤이라 어, 자기가 원하는대로 안나올수 있는데 어, 그런거정도는 뭐 감안해야죠 자 왼쪽에 누군지 모르죠? 아죄수네요죄수가 예. 은근히 은전드 상대로 별로 안좋지 안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음. 이거는 앙금 페이크 걸라 했는데 어. 넘어 주고요 약간 약간 핑이 약간 씩튀긴 해요 네. 군수공장에서도 흥튀가지고 약간 뭐가 문제가 싶었는데 알고보니까 어 내가 안좋은 핑으로 하고 있더라고 이거는 죄수가 그걸 먹어줬는데 솔직히 저 극을 먹, 먹은, 먹는 의미가 솔직히 좀 없지 않나 왜냐면은 저걸 하면은 아 어, 저걸 하면은 이렇게 극을 바로 맞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는데 고나기가 커버 잘했죠. 그러니까 그걸 저렇게 맞으면은 자기가 먹으면은 바로 다음 에너지 볼에 한 대를 맞는 거라 솔직히 의미가 없다 고 생각하거든 나는. 어. 그래서 그냥 에너지 볼두대 맞아가지고 어, 피하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이거는 플래시 써서 빨간색 먹이고 평타. 오씨. 오 이거는 고낙사 보면은 재수도 죽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고낙사 봐요. 이씨, 일로 와 일로 와. 잡아주고 재수 찾으로갑시다극 한번 바꿔주고. 근데 극 바꿀 때 똑같이 될 때도 있는데 약간 그 운발이란 어쩔 수 없습니다. 운발 원래 인생 운발이야. <웃음> 마술사한테 파란 거 하나 맞춰주고요. 나중에 구출할 때, 도움 되기 때문에 미리 맞춰놓으면은. 주변에 도움 안 되는 덕들 다 뜯어줍니다. 나중에 큰일 날수 있기 때문에. 외자 앞에 한번 깔아주고. 근데 구출을 안 오네요, 얘가. 뜸 겁나 두려워, 그냥. 뜸 들이기 신이야. 근데, 아 길막을 그냥 야무지게 하더라고, 요 네, 마스지 한대 때리고요 애초에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금방 따라가죠, 이거는 생각보다 네. 괜찮은 이거 그리고 위도치 않게 제수가 한게 맞았기 때문에 어, 이득이죠 아, 근데? 어, 타격은? 어, 되네요 근데 이제 분아기가 그걸 바꿔줬기 때문에 안 죽었죠 네, 존재감 차면 바로 이렇게 2단계 스킬로 2단계 스킬 저거 이름이 뭐냐 어 저거 타고 가기 때문에 바로 거리를 좁힐 수가 있죠 네 스킬 이름은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 한번더 바꿔주고 네, 안치고 바로 가주면 되겠죠 지금 피가 애매해서 어... 한대 맞아도 안 죽는 피거든요 애들이 3명에서 남으면 근데 저기서 한 명이라도 극 바꾸면 죽는 건데안 바꾸시겠지 어.. 죽는 거 아니까 피하는 거 한번 도망가는 중에서 한번 던져보는데 안 맞고 네, 한대 때려줍니다. 그리고 네, 여기 중요한 건데 마술사가 그을 먹었잖아요. 여기서 지남한테 맞춰주고 그을 끊어버리면은 어 마술사가 그을못 바꿔요. 그래서 마술사도 같이 예, 타격해주고 아 근데 이거 내가 지수가 죽는줄 알고 간거였거든 근데 아, 구했더라구요 예 그래서 약간 뇌정자여가지고 어? 뭐, 뭐지? 하면서 약간 네,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결, 아니 그걸 바꾸는거는 운동자가 연결해놓은 해독기에서만 어.. 해독기나 출구에서만 바꿀 수 있는거기 때문에 아예, 그게 연결 안, 연결 안되는 상황이면은, 안 돼요. 그리고, 어, 여기, 여기 해독기까지 연결해버리면은, 얼마 안 돌아갔는데, 거의 다 돌아간 상황이라, 저기까지 연결해버리면은, 켜질 위험성이 있으니까, 저기 있는 해독기만 제외하고, 어, 나머지 세 개만 연결해서, 해독기로, 느리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베스트예요 그래서 근데 약간 집중 안하면은 어우 나이스 집중 안하면은 저 헤드기가 금방 켜질 위험성이 있죠 어제 환자가 공포 맞아가지고 죄수가 안피인데도 죽었죠 예 이거는 환자 미스 이거는 막았어야 했는데 안 아, 막았죠 아쉽게도 예 파란극 때렸는데 예 마술사 죽여 이제 마술사가 잘리 빠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드가 켜져도 이거는 환전만 묶기만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유리한 지점을 가져갈 수 밖에 없죠 아무리 아드가 9 8라 해도 그래서 빨리 안 치고 그리고 지금 드시면은 스킬도 꽉꽉 차기 때문에 어 출구 맞고 하면은 할수가 없어요 이제 예고가 있기때문에 애도 위치 다 보이죠 그래서 일단은 마술사 따라간척 해줍니다 음. 마술사 따라간척 해주고 출구 연결 해놓고 이제 다시 죄수회복기로 갑니다 출구로 자 출구로 던져주고 빠지네 빠지지 다하고요 거리 좁혀줍니다 한번더 아, 안 내가 되겠, 안되겠네요 오른쪽으로 던지고 마무리 아 이거는 근데 마술사가 어. 해독기 바꿨어야 했는데 어. 죽네요 네. 계속 마음에가 듭니다 GG <웃음> 해독기 만져서 죽은거기 때문에 문 앞에서 쓰러져 있겠죠 빨리 들러가죠 할거 없을 때 이렇게도 어, 위로 날림 좋은 어, 지진 음?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